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11월에 실시한 수능화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앞서서 뭐 평가원이나 서울시 교육청 등등은 평을 그에, 시험, 그에 대비하는 수능, 그에 실시하는 수능을 대비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여기 수능시험이라는 건 사실상 이제 그 다음 해, 그 다음에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거잖아. 그치? 따라서 요 평을 이제 짧게만 뭐, 얘기를 하면, 어쨌든 뭐, 내년 지나고 나면, 또 유형이 조금은 또 달라지게 될 테니까. 평가원이 답입니다. 평가원이 답. 그래서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 6월, 그, 요, 2011년도니까, 2011년에 실시한 6월 평가원하고 9월 평가원 시험지를 쫙 피시고, 그러고 나서 그 옆에 이제, 샘 것도 자료 있으면 쫙 피시고. <웃음> 미안해, 요 농담했어요. 한 피고 나서 이 시험지와 비교를 한번 해봐봐. 그러면 아 평가원 문제가 어떻게 잘 어떻게 녹아 들어가서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할수 있을 거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수능 준비를 할 때에는 다른 거다 필요가 없고, 아니, 하면 좋지, 하면 좋은데 같은 시간을 들여 가지고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건 뭐라고? 그런 평가원 기출 문제야. 그래서 평가원 문제는 최소 다섯 번에서 최소 다섯 번이 뭐야? 열번 이상 그걸 반복해서 문제를 와그작 와그작 씹어드셔야 돼. 그래서 문제를 내가 풀어서 답이 몇 번이다. 이걸 넘어서가지고 여기서 묻는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조건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뭐 권한도 문항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을 물어봤고 그러니까 2010년 11월에 실시한 수능 문제 권한도 문항하고 2011년 실시한 수능 문제 요 권한도 문항 유형이 또 살짝 또 바뀌어오잖아. 그치? 그 바뀌는 중간에 증검다리로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문제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꼭 살펴보시기를 언제? 내년에 이제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에근데 이렇게 매번 얘기를 해도 꼭 내가 나 말고도 많은 쌤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도 실제로 평가원 문제를 몇 번씩 반복해서 본 친구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 따라서 여러분들이 1 0번 이상 그거를 문제를 분석해서 보시면 그 100명 중에서 한두 명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만큼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니까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를 이 수능 문제 평을 하는 예. 평으로 지 대체할게요. 그리고 뭐 이제 하나 특징을 한개더 말하면 계산이 좀자질구레한 계산들이 좀더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자질구레한 계산들은 세미 얘기했었지만 1, 2페이지보다 이제 3페이지 쪽 넘어가게 되면은 딱 느낌으로 딱딱 이거야 라고 이런 문제 말고 아예 대놓고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나오거든. 통상적으로 그런 게한개 정도 나오는데 여기 수능에서는 슥 보니까 한두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두 개에서 세개 정도. 그때는 그냥 뭐, 어, 내가 뭔가 잘못 풀고 있나? 그런 생각. 또는 이걸 좀 단순하게 푸는 방법 없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빈 여백들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천천히 써가면서 실수 없이 계산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조건 답은 나와요. 아시겠죠? 예, 1번부터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반응열인데, 그, 큐는 CMT 이용해서 온도 변화 묻는 것들이 이전에 뭐 교육청 등등에 있었지만 평가원하고 수능은 오롯이 그냥 계속 하나만 묻네요. 뜨거워지면 발열, 차가워지면 흡열. 그래서 1페이지 쪽에 반 반응,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그 문제를 1페이지 쪽에 계속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2, 3페이지 쪽에 이것이 뭐 온도 변화를 묻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처가 좀 달라져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은 그냥 발열과 흡열 정도로 짧게 정리해놓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 열의 출입과 관련된 현상인데 연소라고 돼 있잖아, 그치? 따라서 연소면서 방출한다 되어 있으니 답은 몇 번? 2번 발열 반응이다. 이건 뭐오초 컷이죠. 그치? 그 문제쌤이 설명하면서, 해설하면서 한번더 주의사항 말씀을 드리면 화학원의 특징은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1, 2페이지를 빨리 풀려고 하는데, 1, 2페이지 절대로 빨리 풀면 안 돼. 매년 시험 때 실수라는 말로 가장해서 실수란 실수라고 해 가지고 자꾸 틀려버린다고. 그래서 1페이지 즉 번호 따지면 8번에서 9번까지는 정말로 차분하게 푸세요. 실수 하나도 없도록. 알겠죠? 실제로 1페이지를 애들 놓고 이제 학생들 놓고 시 테스트를 해 보면 1등급 나오는 친구나 또는 뭐 4, 5등급 나오는 친구나 시간 차이 별로 안 납니다. 여섯 문제 푸는데, 빠른 애가 3분 30초 4분 나오고, 느린 애가 한 5분, 한 5분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4분, 4분에서 5분 정도. 1분 이상 잘안 벌어져버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 속도 내가 줄이는 건 2, 3페이지에서 간다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라고. 2번 가요. 자, 이것도 나오는 물질 정해져 있죠. 아세트산, 에탄올, 그리고 암모니아. 평가원에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지? 메테인 딱네개 특징만 잘 잡아놓으시면 돼. 자, 그래서 기억 아세트산을 물에 녹이면 식초잖아요. 초산 그렇지 산성수용액이 된다. 끝에 H가 분리되나가면서.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 다음에 탄소화합물은 기본적으로 탄소하고 수소가 주축이 돼야 되잖아. 원소가. 그런데 이거는 탄소가 없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탄소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탄소가 없는데 뭐. 그리고 에탄올은 우리가 손 세정할 때 많이 썼잖아요. 지금. 그래서 의료용 소독제로 이용된다. 기억으로 적절하다가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됩니다. 됐죠? 참고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하법법 통해가지고 저 비료의 원료가 된다는 것들. 그 외에 각각 성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정리하시면 돼요. 예. 다음. 에, 금속에 대한 성질을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뭐 가설도 있고 탐구 과정도 있고 쭉쭉쭉 봤더니 탐구 결과를 보니까 금속, 기업, 니은인데 전기전도성이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가설이 옳다 이건데 결 뭐겠어요? 금속 찾아라 이거죠 그래서 화학 결합, 3단원 쪽 화학 결합에서 결정 모양을 보고 화학식을 보고 금속인지 원자 또는 공유 결정인지 또는 분자 결정인지 또는 뭐또 보이죠 예, 이온 결정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 N은 분자고, 그렇지? N은 금속이고, 그 다음에 분자고 NaCl이니까 이온이죠, 그렇지? 따라서 금속만 있는 거뭐답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쉽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화합물 AB하고 BC2인데 AB는 이온 결정이잖아. 박스박스돼 있고 전화량 정확하게 표시돼 있으니까. 따라서 양이온은 금속이고, 음이온은 비금속이지, 그치? 그 다음에 CBC 같은 경우는 공유, 공유 결합하고 있는 분자죠. 그래서 ABC가 누군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 A. 전자 두개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전자 두 개만, 그렇지, 다시 붙여주면 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껍질에 이족 원소니까 CA 얘기하는 거고. 그쵸? 렇 다음에 N은 전자 두개 얻어서 이렇게 됐어. 그럼 전자 두 개를 다시 빼주면 되잖아. 그럼 껍질 두개 2주기에 e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6개 있으니까 산소 2 마이너스 되는 거지 뭐. 다음에 B가 산소거든.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고 C는 3주기 원소잖아? 그러면서 공유 전자 쌍한쌍 쌍 또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7개 있으니까 CL. 따라서 N은 o c l 2구나 해서 원소를 그냥 쑥 하고 찾는 거죠. 자, 기억. A는 3주기 원소이다. 이 틀렸죠. 4주기 원소. 그래서 기억보기 같은 경우 이런 거에서 가끔씩 묻는 것중 하나가 야, 껍질 3개지? 그러니까 3주기라고 착각해? 라고 묻는 거야. N은 껍질 2개지? 2주기 맞잖아. 2 e 마이너스니까. N은 E 플러스라서 4주기라는 거. 따라서 이거 주의하시고 이런 것들. 의 외로 좀 나가더라고 요거셀 때. 다음에 AB는 플러스 플러스 돼 있으니까 이온 결합물질이다가 맞고. 다음에 A하고 C는요. A는 칼슘 E 플러스인데 C는 이온이 되면 Cr1 마이너스가 되잖아. 따라서 전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A 하나에 C가 2개 붙으면 되죠. 따라서 1대2로 결합한 이온 결합이 되면서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한다가 맞지. 그래서 답은 니온하고티켓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 갑니다. 자, 빈칸 채우기 하는 거예요. 이걸. 흔히 볼수 있는 식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수소 4개, 4개니까 수소 날리시고 산소 두개 산소 두개 달리시면 질소 원자만 두개 남으니까 너는 n2구나. 따라서 너는 n2구나 돼 있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에 산화화는 반응식의 개수 맞추는 거예요. 어, 여기에서는 질소의 개수가 딱 나와 있으니까 대충 맞추면 될것 같긴 한데 산화화는 원이니까 산화수 가지고 맞추자고. 여기 질소의 산화수 얼마지? 마이너스 2 하나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1. 수소하고 질소는 산화수가 잘안 변하잖아. 질소가 변했겠지, 애빵이니까 다음에 수소가 플러스 1이니까 N은 마이너스 3. 따라서 이렇게 간 질소는 산화수가 1감소하고 다음에 이렇게 간 질소는 산화수가 3증가하잖아. 그럼 이들의 원자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반응하는 원자수는 3대 2가 되죠. 근데 얘가 질소 N2라고 되어 있으니까 음요걸 6개라고 쓰면 N은 2개라고 쓰면 되겠네. 따라서 질소 원자 6개 있어야 되니까 너는 3. 다음에 이렇게 간 질소 원자는 2개 있어야 되니까 너는 2. 따라서 전체 질소 원자는 합쳐서 8개잖아? 그래서 4개의 N2가 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수소 개수 맞추면 수소 6개 있죠? 그러면 이거는 3이라고 쓰면 되네요. 애도 small a, small a니까. 그래서 abc를 우리가 다 찾아준 거야. ab만 찾았구나. 어. 자, 동그라미 기억은 N2다 맞고, a는 3이고, b는 2니까 4가 아니죠. n은 5가 떨어지는 거고. 다음에 가와 나에서 각각 nh3 1g 꼭 1에 맞추지 마세요. 이거 문제 보니까 원자량 또는 분자량 자료가 안 나왔잖아. 어, 나 질소 NH3가 분자량이 17인 거 알아. 17인 거 알아. 따라서 17분의 1몰이야. 그렇게 맞추라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은 암모니아 1g은 같은 양이라 이 뜻이에요. 따라서 같은 양의 암모니아가 모두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거. 그럼 여기에서는 암모니아가 2몰 반응하니까 애도 2몰로 맞춰 줘. 두배 시키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물은 4몰이 되는 것이 지두배 뭐, 시켜서. 따라서 그때 생성되는 물의 양은 질량도 몰수로 따지면 되죠. 따라서 에사몰 3몰이니까 4대 3이다. 어이쿠, 가가 4고 나가 3되는 거지. 그래서 부등호, 부호가 반대로 돼 있네, 그치지 됐죠? 따라서 답은 기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요 화학 반응식 문제인데 첫 번째, 빈칸 채울 수 있어. 다음에 두 번째, 산화하는 반응 이용해서 계수 맞출 수 있어. 그러면 좀더 편하게 빨리 맞출 수 있으니까. 다음에 세 번째는 1g의 의미는 같은 양이라 있듯이야, 얘들아. 계속 그거 이해할 수 있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5번.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서 3점짜리 문제로 나오게 된 거야. 다음 넘어갑니다. 자, 동적평형이죠. 동적평형. 우리,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날아가는 걸 증발속도라고 하면, 이렇게 물 표면으로 들어오는 게 응축속도잖아. 거기에서 첫 번째 1번, 온도가 바로 증발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발속도는 온도를 살펴보시면 된다. 그럼 문제에서 가로, 단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너 일정하구나. 그럼 증발속도도 일정하구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응축속도는요, 단위 부피당 수증기의 몰수에 비례한다라고 했잖아. 그치? 오케이. Okay. 자 그런데 거기에서 밀폐된 진공용기란 말이야 부피가 변하는 실린더가 아니거든 진공용기니까 여기에서 부피 항목은 일정해지겠네 따라서 여기에서 이 N이라는 건 수증기의 개수잖아 따라서 수증기의 개수가 바로 응축 속도와 관련이 되어 있겠구나 다음에 세 번째 3번 묻는 건 어느 시점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는지 찾으라 이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T2일 때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고 라돼 있잖아 T2일 때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 딱 머릿속에서 깔으시고 문제 보면서 너 이렇지, 너 이렇지 제것좀 해놓으시면 돼. 오케 이게 이 머릿속에서 돌면 좀 빨리 푸는 거야. 오케이 그게 좀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문제마다 쓰면서 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굳이 안 써도 된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될 거니까. 따라서 T2에서 속도가 같아졌어. 참고로 왼쪽엔 증발 속도, 오른쪽엔 응축 쓸 거예요. 따라서 증발, 그래요. 이라고 쓰셔. 그럼 애도 같으니까 2가 되죠. 그런데 증발 속도는 온도의 영향을 봤는데 온도가 일정하니까 애도 증발은 2, 애도 증발은 2 되는 거지. 이때부터 동적 평형이니까 뭐 외부에서 특별히 외부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평형은 유지되잖아. 거꾸로 책에서 다 배운 것처럼 외부 조건이 변하면 동평형이 바뀌게 된다. 반대로 외부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평형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따라서 얘는 2, 2가 되는 거야. 맨첫번째 물만 집어넣었거든. 0초일 때 물만 집어넣었거든. 그러면서 응축속도가 0인데 점점점 응축속도가 증가하면서 이걸 따라가니까 이때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되겠지. 그때 주어진 자료가 물이 아니고 수증기의 양이야. 수증기의 양이 그럼 바로 요거에 따라서 응축속도와 관련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그렇지? 끝났네. 기억. A는 1에 해당하는 값이고 B는 2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B가 A보다 크다는 거 알죠? 그렇지? 이 정도 문제는 뭐 심플하니까 굳이 이렇게 숫자 안 쓰고도 그냥 풀러스다 그냥 딱 보면 알게 될까 알수 있다고. 근데 동접 표현 문제가 이이삼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개념이나 자료를 헷갈리게 내거든. 따라서 그걸 대비해서 좀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도 이렇게 좀 써가면서 하는 훈련을 조금 해놓으세요. 다음에는 증발 속도본의 응축 속도인데 N은 일정이니까 무시해도 괜찮아. 그런데 응축 속도는 수증기의 양과 관련되어 있다면서. 그치? 따라서 T2하고 T1 비교하면 T2는 B, T1은 A니까 B가 A보다 크잖아요. 따라서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지. 그치? 다음에 세 번째. 용기의 물의 양은요. T2하고 T3가 어떠냐 했습니다. T2, T3. 자, 물의 양 할게요. 물의 양. 자 이때는 증발이 잘 되니까 물이 뭐 처음에 10개 있었어요. 여기 증발이 잘 돼서 물이 9개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평형일 때 물이 8개래요. 그 다음에 평형 유지되니까 물이 8개다라고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죠. 따라서 T2하고 T3는 동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버리잖아. 따라서 T2와 T3일 때가 같다가 맞는 말이지 뭐. 됐죠 예. 그래서 동적 평형은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거쌤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각 항목이 어떤지를 잘 판단해서 아, 증발 속도야 온도로 바꿔서 해석. 아, 응축 속도야 수증기의 몰수.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시면 그 특별히 함정이나 오개념에 걸릴 일은 없을 겁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세 가지 분자를 기준으로 쭉 나누는 건데 이건 마치 기본적인 분자 구조였잖아. CH4 다 그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돼 있죠. 정사면체 구조. 수소는 귀찮아서 안 그렸고 NH3 비공유 하나의 삼각뿔 구조가 되고 입체, 입체. 다음에 CO2 요런 식으로 해서 이중결합 두개돼 있죠. 산소 쪽에 비공유 두 쌍씩 붙어 있고 그럼 요세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건데 첫 번째 가와 나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런데 CO2가 가래. CO2가 가. 그다음에 아, 미안합니다. CO2가 가가 아니죠. CO2가 가를 예스, 만족한대요. 그럼 이제 가부터 찾아보자고요. CO2만 예스하는 거. 자, 무극성 분자인가? 얘도 무극성이잖아. 무극성 분자 두개 나와버리잖아. 따라서 일반은 패스. 다음에 공유 전자쌍은 네쌍인가네쌍이고네쌍이니까 애만 되는 거안 되잖아. 아니잖아. 그래서 애도 X. 다음에 분자 모형이 직선형인가? 애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O. 다중결합이 존재하는가? 여기만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일단 O.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A가 4쌍이니까 A도 o 시 CO2만 걸러낼 수 있어. 그럼 나머지 요두 가지를 가지고 가면. 자, 나아갑니다, 나 자, 나에서 무국, 어, 비공유 전자쌍 수가 4인가? A가 둘 다니까 이것도 패스돼야죠. 노, 이제, 가, 어, 그쵸? 왜, 아 어, 미안합니다. 썼었었이 야, 정 풀었어. <웃음> 일단, CO2는 이걸로 건전했고, 이제 CH4 가야죠, CH4. 미안해요. 따라서, 나는 CH4가 yes인 거 찾는 거거든. 비공유 4인가 CH4 해당이 안 되고, 분자 모형이 정사면체인가 CH4만 해당이 되죠? 다중결합이 존재하는가? 둘다안 되는 거야. X. 따라서, 가능한 건몇 번? 4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예. 네. 다음, 8번 갑니다. 아이, 부끄러워라. 자 원자 X하고 Y의 원자과 전자 수가 나왔어. 그리고 WXYZ로 이루어진 분자 가나를 루이스 전자점식대 있는데 이 게다가 이 주기 원소 CNOF까지 얼마나 친절하게 좋니? 그러면 X 공유 전자쌍 4 쌍이니까 탄소고 Y 한 쌍에 그렇죠 애플로홀인 W는 세 공유 세 쌍에 비공유 하나 있으니까 질소. Z는 어 공유 두 쌍에 비공유 두개 있으니까 산소. 따라서 X는 탄소, 원자과 전자수 14족이니까 4 되는 거고 Y는 플로린,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 17족이니까 7 되는 거죠. 그냥 추는 문제죠, 막 이것도. 그러면 기억 A는 4냐, 맞고. 다음에 Z는 산소죠. 그래서 질소가 아니고 산소.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요. 나는 세면대잖아. 3, 3, 2니까 8개. 다음에 8개. 다음에 가는. 어, 하나, 둘, 셋, 네개 있으니까 네 개. 따라서 3분의 8배가 아니고 두 배가 돼버리는 거지 뭐. 그래서 X.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 그래서 요 문제는 앞선 문제가, 7번 문제가 분자 구조 그릴 수 있냐 이거고, 다음에 8번은 루이스 전자점식 이해할 수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아준 문제. 다음 넘어가. 자 수소 원자의 오비탈. 참고로 이거 중요한 거는 오비탈에서 수소가 중요하지. 왜냐하면 수소의 경우 이 녀석들의 에너지 준위는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만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부양자 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가가나보다 크다 있으니까 이 녀석이 가가 되는 거고. 그럼 ES하고 EP가 나오는데 자 부양자 수 L 나왔죠? S는 부양자수가 0이고 S오비탈은 부양자수가 0이고 다음에 P오비탈은 부양자수가 1이니까 따라서 이 S는 e S는 2 더하기 0에서 두개 합이 2 어, e 떨어지고요 2P는 e, 2 e 더하기 1에서 3 떨어지는 거지 그때 이두개 합이 나, 다에서 나가 더 크다 했으니까 애가 나고 그리고 애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양자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 더 수소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거 질문하는 겁니다. 기본. 던져주는 거. 그래서 기억. 가의 자기 양자수. S오비탈은 부양자수가 0이거든. 그럼 S오비탈은 부양자수가 0이니까 자기 양자수도 무조건 0 떨어지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다음에 나에서 N 더하기, L, 나에서 N 더하기 L은 3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지. 다음에, 다는 S 오비탈이기 때문에 구형이 맞죠. P 오비탈은 아령형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죠 여기 9번까지 쭉 왔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다 깔아주는 문제들로 해놨지, 그렇지 이런 형태의 수록 문제는 후반부가 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요 후반부에서 계산 과정이 복잡한 게한 두세 개 정도 있잖아, 푸는 게. 이렇게 걱정하지 마. 앞에 깔아줬으니까 시간은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시간 안배를 해놓은 거예요. 다음 갑니다. 자, 원소 A, B, C, D, E가 있는데, 뭐, 뭐, 질소, 산소, 플로링, 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죠. 이대로 가자고. 자, 전기 음성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이. 따라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니까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D. 순서가 맞죠. 다음에 BC2. B에다가 C 붙였는데, 서로 전기 음성도가 서로 다른 원소끼리 결합되어 있잖아. 이거는 중요한 것이, 분자의 극성 물었는지 결합의 극성 물었는지 잘 보셔야 돼. 알겠지? 어, 결합의 극성이니까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되어 있으면 무조건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그거 보시는 거죠. 이거보다좀더 많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냐 없냐 묻는 거야. 예를 들어서 BC2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B2, C2 나왔다. 그럼 거기에는 무극성도 있죠. B끼리 결합한 건또무국성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대충 보고 틀리지 마시고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돼. 따라서 여기에는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가 맞고. 다음에 이 C에선 E하고 c 에서 E하고 C붙으면 전기음성도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잖아. 따라서 전기음성도가 큰게결합에서 음성이 된다. 그거 묻는 거죠. 따라서 C는 부분적인 음전화를 띈다가 맞지. 그래서 답은 기니디가 다 되는 거야. 됐죠? 이것도 기본. 넘어갑니다. 11번 갑니다. 아, 요거는 이제 그 문제 연습을 좀 많이 한 친구들은 수능 준비한 어느 정도 좀한 친구들은 딱 보면 X가 탄소고 Y가 산소고 바로 나올 거야. 그만큼 오비탈 전자배치 좀 많이 봤다 이 이야기죠. 그렇그 근데 이제 그게 좀안돼 있는 친구들은 요게 문제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번데기 그려가면서 한번 맞춰보는 연습 좀 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우고 그냥 보이게 돼 있어. 알겠지? 자, 첫 번째 이주기라고 돼 있으니까 이주기만 요렇게 그려놓자고요. 짠짠짠 해가지고 딴딴딴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러고 나서 홀전자 수두 번째 칸이 보이니까 1빵, 뭐 써줄게. 1, 2, 3, 2, 1빵 이렇게 딱 하나 써주고요, 그렇지? 그리고 첫 번째가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일단 2주기 가는 순간 여기에는 전자가 두개 들어가 있거든. 따라서 small a, 이 조건으로 알수 있는 것이 2주기면서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기 때문에 최소 한개 이상이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a는 1 이상이다. 그래서 홀전자 0짜리는 다 빠지는 거야. 여기도 a부터 출발이니까, 그렇지 다음에 두 번째는 p오비탈에 들어있는 홀전자 수야, p오비탈. 그러면 여기 n은 s 오비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p 오비탈에 있는 건딱 끊어서 a부터 출발인 거죠. 어, 아, 그럼 이두 조건 때문에 여기도 일단 전자가 두 개가 다차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전자가 두개 들어 있는 오비탈 수는 두개 이상이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홀전자 수의 최대값은 그렇죠. 3이잖아요. 그러면 홀전자 수의 최대값은 3이고 2보다는 거의 이상이 돼야 되니까 에 나가리, 에 A, A 나가리 되는 거지. 그러면 같은 게이자리밖에없잖아 따라서 X하고 Y인데 X보다 Y가 오비탈이 한개더 있어. 그럼 이 위치가 X가 되고 오비탈 하나, 둘, 셋, 네개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서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2가 되고 홀전자 2 e 되고 A 되고 다음에 Y, 산소. Y는 산소니까 이 위치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N은 전자가 있는 오비탈은 전체 다섯 개가 되고 그리고 두개씩 차이는 오비탈은 여기 두개 이렇게 차 있잖아요, Y는. 이 형태니까, 그렇지? 따라서 세개가 되는 거죠. Z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이 네개가 돼야 돼. 하나, 둘, 셋. 여기도 채우면 Z는 홀전자 하나짜리가 되네. 그래서 요 위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요 대체 따라서 N은 홀전자 1.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야. 물론, 어느 이상 되면, 너 탄소 같은데? 탄소. 그러면 너 산소겠지? 쭉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시 문제를 복귀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 조건은 이걸 의미하고, 저 조건은 저걸 의미하고,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연습을 하란 이야기야. 몇 번씩 평가하고 문제를 분석하라, 이 뜻은. 알겠죠? 이건. 자, 갑니다. 기억. A 더하기 B는 3이다가 맞죠? X의 원자가 전자수, 탄소니까 14족. 그래서 4가 되죠. 2가 아니고 4.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의 수는요. y는 산소 총 다섯 개고요. z도 다섯 개죠. 그래서 y하고 z가 같다가 맞는 거지.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티귿 되는 거야. 잔소리 같겠지만 어쨌든 어뭐 평가원 문제를 다섯 번열번 이상 보라는 건 이런 사사로운 조건들까지도 정리를 다해 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쌤이 만약에 변형 문제를 만들어 내면 또한반 이상은 또 틀려요. 조건을 내가 또 살짝 바꾼 거거든. 따라서 각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복기 문제를 다시 보면서 꼭 살펴보고 필요한 것들은 정리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 문제갑니다 자, 이거는 평가원에서도 계속 물어봤던 문제죠, 그렇지? 그래서 질문이 이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pH 더하기 pOH는 14죠, 25도 C에서는 그 자료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ph, poh는 결국 이 p라는 것이 마이너스 로그 취한 거거든. 따라서 수소의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ph고 자 수산화 이온, o h 의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poh고 다음에 pkw, k w 의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pkw라는 거지. 결국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 값이기 때문에 뭐에보다에가 만약에 농도가 10배가 됐다, 10의 1승배 그러면 p값은 마이너스 1하시면 된다.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거는 평가원 문제 똑같죠. 따라서 첫 번째가 가가 나보다 농도가 10배가 더 치네. 10의 1승배 더 치네. 그러면 P값으로 따지면 1만큼 빼면 돼. 요거 하나 보시는 거고. 다음에 pH값은 몇 배인지 보는 게 아니라고 했지, 그렇지? 얼마나 더 크냐? 또는 차이값 보는 거거든. 자, 차이는 X만큼 나는데 오 왼쪽이 pH가 더 커. pH가 더 커. 클수록 염기성이죠, 뭐. 그런데 하나는 NaOH, 하나는 HCl이라 했거든. 아, 애가 pH가 더 크니까 네가 NaOH고 네가 HCl이겠구나. 이거 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pH, POH 함께 다 써주시라. 자, 그럼 봐요. 수소이온농도보다 수산화이온농도가 10의 1승배 더 지나니까 여기에 p 값 질환 pH, 요 값보다 여기에 p 값이란 poh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n은 x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요거 찾는 거고. 그리고 요두 개의 합이 얼마? 3x 마이너스 1이 14 나오는 x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1이 14니까 3x는 15, x는 5 떨어지는 거야. 그럼 5 합쳐서 14니까 poh는 9, n은 10 합쳐서 14니까 poh는 4 이렇게 떨어지죠. 됐죠? 자, 그러면서 이거는 OH-의 농도가 A라는 거잖아 그러면 POH 이용해야지 따라서 A는 POH가 4니까 A는 얼마? 1 0의 마이너스 4승이다까지 나오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P라는 건 마이너스 로원라는 연산자거든 그 자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있냐는 거예요 기억? 나는 HCL이다 맞고 다음에 X가 어디 갔니? 아, 5죠. 그래서 4가 아니고 5. 다음에 10A몰 농도. 음, 이거에 10배야. 그럼 10배 했으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NA의 몰 농도는 얼마? 10에 마이너스 3승일 거고 OH농도도 10에 마이너스 3승인데 중요한 건 H3O 플러스 물었잖아. 두 개의 곱은 10에 마이너스 14승. 따라서 n 는 10에 마이너스 11승 되죠. 따라서 이것분에 이거 하 얼마? 예, 10에 8승 나오는 거 맞네. 빙고. 그래서 답은 니은 틀려서 기억하고 디격되는 거야. 됐죠? 예. 그래서 요거는 요 개념 좀 이해해 놓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가요. 다음 갑니다. 즉이 중화적정, 아이고, 요거 치워야겠네. 중화적정 문제 같은 경우는 셈이 요것도 스피드 낼 만한 문제 중한 개거든요. 속도. 그래서 요거는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라. 결국 이 문제의 특징은 첫 번째 말이 길잖아. 이 말이 길다는 건이 실험 과정을 이해하라는 거거든. 근데 실험 과정의 전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야? 중화 적정점에서, 적정된 지점에서 H하고 o h 개 수가 같아. 이 꼴을 그때 H하고 OH의 개수는 뭘 농도에다가 부피 곱해서 뭘 수구하고 A가 수소 몇 개짜리냐, OH 몇 개짜리냐, 가수라고 부리는 것들. 그거 활용할 수 있냐 이거고. 다음에 두 번째는 농도에서 많이 쓰는 것중 하나지 뭐. 여기랑 여기랑 섞었어. 거기서 일부를 덜어냈어. 그것만 뽑아내시면 13번은 그냥 한몇줄안 쓰고, 한 줄? 두 줄? 금방 다 나와버리죠. 그래서 그거대로, 쌤이 지금 푸는 것대로 나올 정도로 같은 문제를 보셔야 돼.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라고. 풀고 또 풀고 해서. 애랑 애랑 섞었어. 10A? 나중에 하자고. A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0.5몰 정도 15mm니까. 이건 계산할 수 있겠네. 몇 미리몰? Mm 7.5 들어갔어. 섞어가지고. 그래서 50을 만들어낸 거야. 근데 내가 50을 다쓴게 아니고 여기에서 일부 2 0 m m 만 넣었거든. 몇 배니? 5분의 2배. 용질이 5분의 2배. 야, 이렇게 가면 5분의 2배. 이렇게 가면 몇배 되지? 2분의 5배. 됐죠? 요거 요걸 잘 하셔야 돼. 자, 그래서 그 집어낸 거 가지고 내가 이제 중화 적정 실험을 했는데 0.1몰 농도 가지고 실험을 블라블라블로 준비를 해 가지고 실험을 했어. 그래서 3 8 m m 들어가니까 끝났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는 몇 미리몰? 3.8 미리몰. OH 3.8 미리몰. 아세트산도 수소 한개짜리잖아 따라서 아세트산에 있는 수소 몇 미리몰? 3.8 미리몰.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세트산도 얼마? 3.8 미리몰. 이거 하나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자고요. 이 녀석의 2분의 5배를 하면 요거두개 합이 나오잖아. 그럼 3.8에 2분의 5하면 2로 나누면 1.9, 5하면 5, 9, 45, 9.5 떨어지네. 따라서 이거 두개 합이 9.5야. 이거 쓰시는 거고. 아, 그러면 N은 얼마 나오지? 2 e 나와. 그러면 10mm에 두 개니까 A는 얼마? 0.2 해서 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2니까 5분의 1 떨어지겠죠. 에? 따라서 중화적정 문제는요. 이것도 3점짜리지만 3점 돼 있네, 이것도. 어, 그냥 추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확 하고 당겨야 되는 거. 통상적으로 10번 때부터 시간을 좀 당겨줘야 돼요. 계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넘어갑니다 14번인데 14번은 원소는 네 종류야 음, 게다가 원소를 보니까 금속, 비금속으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아 금속, 비금속돼 있으면 성질이확 구분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비금속들만 승모하놓은 거야 거기에서 이 자료 가지고 찾으라는 건데 의외로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주어진 원소는 네 종류인데 비교 대상은 꼭두 가지 씩이거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뭐 원자가 전자수가 W가 x 보다 커.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6이고 A6이고 A5잖아. 그럼 이셋 중에 하나가 W야. X는 지보다 큰게 있어. 그러면 n은 X가 아니고 요셋 중에 하나가 X야. 이렇게 비교하면 찾기가 되게 복잡해. 따라서 어떻게 풀라고 했지, 샘이? 음. 즉, 긴거 맞는 거 찾는 게 아니고 아닌 걸 치우는 게더 편하다 했잖아. 이런 식으로 종류가 적을 때에는. 원자 반지름 순서대로 나열 한번 해볼게요. 제일 큰게 인이죠, 삼주기. 그 옆에 황이고, 그리고 산소 플로린이잖아. 그리고 이두 개는 원자가 전자수가 6으로 갔고, n은 5고, n은 7이거든.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아닌 것들 표시를 한번 쭉 해보자고. x 말고 아닌 것들. 너는 w가 안 돼. 너는 x가 안 돼.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원자과 전자수는 W가 커. 그런데 애가 원자과 전자수 꼴찌거든. 그럼 너는 W면 안 되는 거야. 애가 원자과 전자수 1인데 X는 지보다 큰게 있잖아. 너는 X면 안 돼. 해서 첫 번째 조건 뽑아낸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원자 반지름 애가 1등이거든. 그런데 W가 Y보다 크니까 그렇지 너는 Y가 안 돼. 애가 꼴찌인데 W가 Y보다 크니까 너는 W가 안 돼. 그럼 벌써 인으로 가능한 건 X하고 Z라는 거 벌써 이두 가지로 나오는 거지. 마지막 관계 더 가보자고. 이제1이온나 에너지는 5에서 6갈때 떨어지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원값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이거든. 자, 그러면 그걸로 따지게 되면 Z는 G보다 작은 게두 마리나 있어. 그런데 애 꼴찌니까 Z 안될 거고, 그렇지? 애 끝에서 2등이잖아. 지보다 작은 거 하나밖에 없거든. 애도 Z는 안 되는 거야. 됐죠? 자, 다음에 이온화에너지, W가 까요 지보다 큰게도 말이 있어. 그럼 애 1등이니까 W 안 되고, 애 2등이거든. 지보다 큰거 하나밖에 없거든. 애도 W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가운데 이거는 Y까지 비교할 수 있겠네, Y. 애가 1등이거든. 근데 지보다 큰 Z가 있으니까 애는 Y가 또안 돼. 됐네요. W, X, Y, Z에서 이세개안 되니까 너는 X고. 다음에 X, W, Y에서 요세 개가 안 돼. 그러면 애는 Z고. 그치? 자, 그럼 남는 거뭐 있어? 이제 W하고 Y 남았네. W하고 Y 남았는데 애는 W가 안 된다 했으니까 너 Y고. 그쵸? 그다음에 애는 W죠.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그래서 X, W, Y, Z를 우리가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기억. Y는 인이 아니고 산소. 다음에 W하고 X는 같은 주기냐? W하고 X는 둘다 3주기 원소니까 같은 주기가 맞지. 다음에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유효핵전함 Y하고 Z 비교인데 같은 주기일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핵전화가 크잖아? 따라서 Z가 Y보다 커야죠. 그래서 너 틀렸지.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 되는 거야. 따라서 이처럼 우리가 금속하고 비금속 나온 그런 형태의 문제는 비교가 보통 세 가지씩 나왔잖아. 그러면 W는 이 그룹이야. 너는 이 그룹이야. 나눠 놓으면 되거든. 그런데 원소 네 종류인데 비교 대상이 두 개밖에 안 나왔을 때는 나눌 때 그룹이 너무 커. 세 개씩 묶여버린다고. 그때는 차라리 아닌 것들 찾는 게더 빨라. 요게 14번. 다음 넘어갑니다. 네, 요건 15번이죠? 그냥 차분하게 계산하면 돼요. 이것도 숫자가 안 예뻐서 그렇지. 그치? <웃음> 숫자가 안 예쁜 게막 나와. <웃음> 좀 예쁘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 이런 거. 옛날에는 예쁘게 잘해주더만. 아니 차라리 문자를 주든지. 그렇 그래서 문자 주는 게더 편한 것 같기도 해요. 자, 어쨌든 고체 A, X그램을 모두 물에 녹여서 10ml로 만든 0.3몰농도 나왔으니까 첫 번째. 몰농도와 포피 나왔으니 뭘 수거할 수 있죠. 따라서 그대로 곱하면 3밀리몰, 그렇지? 3밀리몰. 그런데 x는 질량이잖아요. 그럼 화학 신량 180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이 a 분의 x 묻는 건데 x는 질량, 그램 단위 질량이에요. x 그램이라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밀리몰에다가 화학 신량 곱하면 밀리그램 나오거든. 그래서 밀리그램 쓰면 안 되니까. 일단 3 곱하기 180, 얼마 나왔지 3, 8, 24, 540에, 밀리는1 0의 마이너스 3승, 그램니다 해서 뽑아내주면 되겠네요. 0.54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렇지? 이제 A만 구하면 돼. 자, 그때 가로축이 넣어준 A몰롱도 A의 부피 나왔거든. 부피 나왔잖아. 그거 얼마 나왔어 8A 넣었고. A는 20A 넣었지. 원래 얼마 있었지? 3밀몰이 있었잖아, 그렇지? 따라서 여기에서 값은 3에다가 8A 더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값은 3에다가 20에이 더하면 되는데 그때 전체 몰 농도 나온 거야. 그러면 전체 몰 농도에는 전체 부피 곱하면 전체 몰수 나와버리잖아. 전체 부피 얼마니? 10에다가 8 넣었으니까 18. 발음이 이상해요. 10에다가 20 넣었으니까 30. 그렇지? 따라서 6, 3, 18, 아, 6, 5, 30, 3대 5 떨어지네요. 그래서 몰수 B로 가자고요. 즉, 여기 파트. 여기 몰수 얼마야? 8A. 3 더하기 8A죠? 3 더하기 8A. 그다음에 여기 몰수 얼마지? 3 더하기 20A. 그런데 이두개 몰수가 몰 농도 곱하기 부피 33K 나오고 그다음에 몰 농도 곱 9K 더하기 곱하기 5. 9 5 45 나오죠. 이게 몰수 B지. 그러면 3으로 나누게 되면 11. 3, 5, 15 떨어지잖아. 이두 개가 11대 15 나온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 15 곱하고, 짠! 여기에 11 곱하면, 같아지는 A를 구하라, 이거죠. 계산하기 정말 싫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그치? 자, 갑니다. 그래서 요거, 220A. 요거 하면 얼마나 나오지? 120. 넘어가면 120A. 는. 그 다음에, 요거 넘겨야겠다. 45. 마이너스 33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은요게 100A 나오네. 100A는 33 빼면 10이 떨어지니까 A는 그렇죠. 어, 100A가 10이지. 120 했으니까. A는 0.12. 12 곱하기 2. 10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슥 해서 슥 해서 슥 지워지니까 12분의 54 나오고요. 요 6, 22, 6, 9, 54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2분의 9. 그래서, 여러처럼 그, 매년 한 문제 정도 있는데, 우리는 한세 문제 정도 있는 것 같아. 어, 계산이 뭐 이렇지? 아우, 짜증나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 한두개 정도? 두 개에서 세 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시험 현장이라 하면은, 그, 쌤이 수업 때도 꼭 얘기를 하거든? 그냥, 아! 이렇다 느낌 오면, 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계산하세요. 시간 모자란다 하지도 말고. 알겠지? 그게 제일 빠른 길이야. 다음 갑니다. 자, 산화하는 반응식입니다. 그냥 보기 보면서 쭉 갈게요. 자, 가에서 CO는 환원되냐물었죠 항상 묻는 것중 하나가 이게 1, 2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3페이지에 나왔네요. 주의사항들. 자, 여기 탄소, 산화수 플러스 2죠.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N 는 그냥 수소 4개로 묶어버려. 수소 4개로 묶으면 수소가 플러스 4지. 산소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돼야 되겠지. 그래야 0 되니까. 따라서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뭐된 거야? 환원된다. 맞죠? 다음에 두 번째, 나. CO는 산화제냐. 아, 니왜 지웠니? 주의해야 되는 건데. 그치? 에 플러스 2인데, 산소 마이너스 2두 개니까 얘는 플러스 4잖아. 그럼 뭐 됐어? 산화된 거지 뭐. 산화됐으니까 무슨 죄? 환원제. 그래서 요 말이 틀린 거죠. <웃음> 됐지? 다음에, 이귿 다에서 A, B, C 계속 맞추라 이거예요. 그러면 산화수. 수소하고 산소는 잘안 변한다 했잖아. 그럼 망간이지. 에 7이잖아. 7. 산소. 마이너스 2인데 6. 마이너스 2니까 여기 황은 4. 그다음에 여기 망가니즈 4죠? 플러스 4. 여기 황 계산하면 플러스 6 나오지. 그 결과 이렇게 망가니즈는 3만큼 감소했고 다음에 이렇게 황은 2만큼 증가했으니 이들의 원자수, 전체 증가 또는 감소한 산화수가 같으려면 원자수의 비는 2대 3 떨어져야 되는 거야. 2대 3. 따라서 여기에 2하고 여기에 3하면 되니까 모든 황은 1로 갔네요. 따라서 너 3개, 그래서 너3 쓰는 거고 모든 망간이제도 1로 왔으니까 너 2개, 너도 2다라고 쓰는 거죠. 계산 편 정말 편하게 하라고 요거 1이라고 잡아줬어. 그럼 수소가 2개니까 수소는 죄다 1로 왔잖아. 너 2개면 되겠지, 끝났네. 됐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A는 2고 다음에 B는 3이고 그다음에 C는 2니까 예 4가 아니죠. 7 나오네요. 땡.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번은 2점짜리, 3페이지 2점짜리처럼 산화수 계산 제대로 할수 있어? 그리고 반응식 맞출 수 있어? 딱그 정도. 넘어갑니다. 다음. 자, 다음은 용기 가와나에 들어있는 O2와 H2O인데 동의원소에서 양성자하고 중성자 개수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의원소에서 이거는 이제 전전년도에 좀 물어봤던 형태고, 그리고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확률 계산하는 게 아마 나왔었고, 그렇죠 물론 몰수 계산도 중성자 양 계산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거는 거기에서 살짝 확률을 빼버리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양성자하고 중성자 개수 셀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몰과 화학식량 기본 계산, 에다가 원자 구조에서 양성자와 중성자 세면 되는데 거기에 동위원소 관계도 붙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동위원소라는건 양성자 수능 같은 거잖아. 따라서 그냥 얘는 오토로 보면 되고 이거는 위아래 구분 없이 H2O로 보시면 되는 거야. 따라서 주어진 자료가 양성자 나왔고 중성자 나왔으니 양성자 먼저 한번 써보자고 흰색으로 쓸게요. 각 분자의 양성자 개수. 원자번호 8번 두개니까 N은 양성자 몇 개짜리지? 어, 826, 16개짜리. 앞쪽에다 쓰겠습니다. 양성자 개수. 바로 치고. 됐죠? 826. 물은 수소 1, 1두개에 산소 8이니까 그렇죠. 이 녀석들은 누가 되든 간에 양성자는 10개짜리. H2O니까. 자,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거 하나 풀리겠네. 가와 나에 들어있는, 가에 있는 양성자가 9.6몰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 당 1.6 이게 1.6개의 양성자가 있거든. 그러면 x는 얼마? 어, 9.6, 16x가 이거니까 나누면 6, 6 아, 0나오네 0.6, 그렇죠? 그럼 9.6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로 x를 첫 번째 구했느냐. 다음에 z는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양성자가 몇개 있지? 어, 여기에 양성자가 두개 있는 거야. 양성자 가로 쳐놓게, 을 이렇게 구분 좀 하게. 그럼 이거로 끝인 거고. 여기는 이제 뭐 10y개가 있겠지. 10y개. 다음에 가와 나에 들어있는 중성자 합이 20 나왔어. 중성자는 따로 계산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노란색으로 할게요. n은 질량수 16이니까 중성자 8. n은 중성자 10 떨어지지. 그래서 얘는 중성자가 18개가 있어. 18개인데 전체 몰수가 0.6몰이니까 18 곱하기 0.6 하면 6, 68에서 10.8 떨어지네요. 따라서 가에 있는 게 10.8. 그리고 합이 20 나왔으니까 아 나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은 9.2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여기중성자를 아시면 질량수 1자리에는 중성자가 없으니까. 그렇지? 18자리에 중성자 10이 있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근데 10인데 전체가 0.2몰이니까 여기에 중성자는 2몰이 있는 거지. 2몰. 그런데 나는 합쳐서 9.2몰이거든. 그럼 여기에 중성자의 양은 7.2몰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중성자 따지면 1자리는 없어. 2자리에 하나가 있고 16자리는 8이 있죠. 그럼 얘는 중성자가 9개야. 그러면 9y가 7.2 나오니까, 그치? 9y가 7.2 나오니까 y가 계산되는 거네. 9, 8에 70이 0.8. 그러면 여기 흰색 양성자캐 개수 쓸수 있겠다. 10 곱하기 0.8이니까 얼마? 8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z가 바로 뭐예요? 나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합 8하고 2니까 z는 10이다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계산할 수 있냐 묻는 거예요. 됐지? 여기 17번. 오히려 앞쪽 15번보다 계산이 좀 편, 아닌가? 그래서 기억. Z는 10이다가 맞고. 다음에는 나에 들어있는 2짜리 원자수하고 1짜리 원자수. 여기다가 바로 풀게요. 여기 나의 질량수 2짜리는 0.8 곱하기 1이니까 0.8. 1짜리는 요 여기가 0.8. 플러스 여기가 0.2 곱하기 2개 있잖아. 0.4. 위아래 1 곱해버리면 8분의 10이 떨어지니까 2분의 3 나오는 게 맞죠. 그렇죠? 억도 맞고. 다음에 디귿 여기다 할게. 가에 들어있는 산소의 질량이야. 저기 질량수를 원자량으로 쓰라고 밑에 단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가에 들어있는 산소의 질량. 전체 0.6몰이니까 0.6 곱하기 16하고 18돼 있으니까 얼마죠? 34 떨어지네요. 다음에 나에 들어있는 H2O의 질량. 그럼 위에 거는 전체 질량 수가 20이니까 분자량 20 놓으면 되거든. 20 곱하기 0.2잖아. 그러면 2, 2니까 4 떨어집니까? 그렇죠? 자, 20곱하기0 2 3 4 맞죠. 다음에 밑에는 어 16, 17, 18, 19니까 19 곱하기 0.8이잖아. 자신이 없다, 이거는. 그렇죠? H2O의 질량이니까. 계속 서 이거 푸시면 돼요. 아, 정말 힘들게. 64, 6 4 위, 아래 다1 9 곱해버릴까? 그래, 1 9 곱하자. 10 곱해가지고 6, 3, 18, 6, 4, 24. 18, 6, 4, 204인가? 아이, 미리 나누자, 미리 나누자. 그게 낫겠다. 아이. 잠깐만, 미리 나누면 4로 나누면 10 떨어지고 4, 2, 8 나오고 4로 나누면 너2 나누고 애17 떨어지네. 그러면 37하면 3, 7에 10, 51 떨어지고 2. 이거 38에 10 더하면 48 떨어지죠. 3으로 나뉘어지겠다. 그러면 3이 넘 삼, 어 3, 6, 18에 3, 7에 21 나오네. 1 7분의 16. 어, 맞네요. 그렇죠? 아유,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그냥 푸시면 됩니다. 이런 계산은 나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잘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말하는데, 어, 계산이 좀 오라. 그냥 차분하게 푸세요. 알겠죠? 그래서 수능에서 한몇년된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계산인 숫자가 좀, 아유, 더럽네 하는 것들이 나오게 딱딱 예쁘게 안 떨어지게.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자분하게 푸는 게 훨씬 시험장에서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뭘과 화학식량 문제인데, 뭘더 화학식량 문제는 뭐 단위 질량 처리한다든지 이런 제것 처리하는 것도 잘하시면 되죠. 단위 질량 처리할 때 복습 하나만 해볼까? 단위 질량당 Y 원자 수가 많으려면 Y의 비율이 클수록, 그렇지? 다음에 두 번째, Y 원자 수가 몇대 몇이다? 그러면 질량이 같다, 요것도 했었고. 다음에 세 번째, 단위 질량당 킬러에서, 4, 7킬러에서 했던 건데 단위 질량당 블라블라 나오면 거기에 전체 질량 곱해버리면 실제 개수가 나온다까지, 그렇죠? 그 항목이 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일단 요건 음, X원자수, Z원자수, 단위 질량당 Y원자수 다 나왔네요. 이걸로 합시다. X하고 Z가 X3개 하죠. 어쨌든 이 e 자체가 뭡니까? p 잖아요 그래서 우리 p 는 까기로 했잖아. 중화반응이든 뭐든 간에, 그렇지? 화학반응식이든. 원래 3엔 1 6 n 인데 36으로 까면 X3. 그러려면 애가 3개 있으면 되고. 다음에 Z가 16, Z는 여기만 있으니까 너 4개 있으면 되지 뭐. 됐지? 야, 그러면 여기에 y 몇개 있어? 3, 2, 6, 4에서 y가 10개 있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단위 질량당 y 원자수 나왔으니까, 요거하고 일로 가면, 여기에다가 요두 개를 곱해버리면 y 개수가 나오는 거지. 그럼 얼마나 와? 55 곱하기 23. n은 23 곱하기 11. 그럼 요거 슥슥 지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슥슥 하면5 나오잖아. 따라서 두 개의 비가 5대1 떨어지는 거야. Y 원자 수가. 그런데 여기 가에서 전체 Y 원자 수는 3, 2, 6에다가 4에서 10이거든. 따라서 여기 Y 원자 수는 10개면 여기 Y 원자 수는 2개가 있어야 돼, 이 뜻이죠. 그래서 일로 쓰고니까 Y가 2개 있으니까 너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다시 일로 왔을 때 X하고 Z 원자 수가 5대 8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을 N이라고 놓고 1 더하기 2N, 그리고 Z는 4N, 그게 8분의 5인 건 5인 N을 찾으시면 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식에서 풀어도 되고 눈치껏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다음 나오게 돼. 해놨으니까. 보기 좋게. 따라서 다와 나에서 X와 Y 즉각 기체의 분자 수비가 3대 4대 1대 2라는 걸 내가 뽑아냈어. 그럼 여기에서 내가 요 자료 썼어. 곱해서. 다음에 이건 B를 까서 원자 수몇 개라고 다 써놓은 거야. 3엔 4엔이 아니고 3개 4개라고 해서. 그럼 안쓴게요 자료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걸뭐 구해? 질량에 대한 거 나왔으니까. 개수 알고 질량 알면. 그렇지. 원자량 B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 나이니까 X 몇개 있어? 다섯 개 있잖아. OX. 여기 Y죠? Y 몇개 있어? 어, 두 개네. 두개 있잖아. 다섯 개 X의 무게가 15니까 X 하나 무게 3이라 쓰면 되고, Y 두 개가 16이니까 Y 하나 원자량 8이라고 쓰면 돼. 마지막 D급 보기는 Z 원자량 구하는 거니까 Z의 원자량은 Z라고 쓰자고. 이제 문제 풀이 갑니다. 기억. 가에서 Y의 질량과 X의 질량. 자, 가. X 몇개 있어? 3개 있죠? 3 곱하기 3이니까 9. 아이고, 위에 써야 된다. 그다음에 Y는 몇개 있지? 3, 2, 6. 아, 10개 있죠. 10개라고 썼지. Y하는 무게가 8이잖아. 그래서 80 이렇게 나오는 거지. X는 3개 맞죠? 따라서 2분의 1이 아니네요. 그치? 다음에 니언. 가에 들어있는 전체 분자 수가 몇개 있어? 7개 있죠? 일곱 개? 나는 하나, 두 개, 세개 있죠? 맞네요. 그렇지? 이건 금방 나오게 돼 있네. 디귿! Z 원자량 구해야 돼. 가시! Z 원자량 구하려고 했는데 따라서 이 질량비가 55대23 쓰면 와 숫자가 너, 너무 더럽더라고. <웃음> 너무 더러워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잘 보니까 여기 변수가 내가 이거 원자량을 38로 깠잖아. 그러면 여기 변수가 z가 있고 w가 있는 거야. 그리고 식은 두 개. 변수 두 개, 2개, 식두 개니까, 이거 가지고 연립해서 푸는 게더 낫겠다. 따라서, 자, 첫 번째 가, x 몇개 있지? 세개 있죠? 여기는 x가 세 개. 어, xz 무게 다 남아있네. x 세 개니까 3, 3은 9 더하기. 다음에 z가 16개니까 16z 더하기. y는 10개니까 80. 요 값이 55w. 그럼 계산하면 89 더하기. 16z가 55w 하나 나오고, 밑에도 요거 그대로 쓰면 되죠.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러면 x 무게가 얼마야? 5, 3, 15. 그렇지? y는 2개니까 28에 16. y 무게 16. 그럼 2개 더하면 31. 더하기 8z가 23w. 그래서 z를 일치시키자고. 이거 일치시키니까 장난 아니더라고. 그럼 n은 62. n은 16. n은 46. 그래서 위에서 밑에 거를쭉 하고 빼면 62 빼면 얼마 나오지? 62, 어, 27 떨어지죠. 그리고 46 빼면 46, 9 나오네. 9W. 아, 이걸 풀어야 돼. 해야죠 어떡해. 다시 만나 안 만나 보자. 46, 9W, 16Z, 23, 62, 27.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예. 네, 그래서 W는 얼마 나오느냐? W는. 3, 3 5 9. 아, 3 떨어지네. 아, 9, 3 27이지? 아, 9, 3 27이지? 어이, 아, 반가워. 자, 요걸로 그냥 가요, 위에 거. 에이, 괜히 지웠나? 좀 숫자가 적으니까 편할 것 같아. 그럼 3 넣으면 어69 떨어지죠? 그럼 요거쓱 올리면 8Z는 아, 근데 수능 너무한다, 이들 진짜. 31하면 38 음, 이렇게 나오네, 38. 따라서 Z는 음 248. 이 1은 4분의 19 나와요. 4분의 19. 됐죠? 마지막 티켓. Y의 원자량 더하기 Z의 원자량, 원의 X의 원자량인데 이게 4 나왔으니까 다4 곱해버리자고. 그래서 Z는 19로 쓰고 a Y에는 4 곱해. 4, 8에 3 2라 쓰고 X는 4 곱하면 4, 3, 12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그 19니까 51, 12 떨어지네요. 그렇 51, 12. 나뉘어지나 보다. 3, 4, 12, 3, 2는 3, 3, 7, 2, 11. 그래서 17분의 4. 맞죠? 아우, 쌤이 역대로 수능 계산, 이게 등등 하면서 제일 더러운 계산 중 하나인 것 같아, 이거.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어쨌든 계산은 이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지. B. 까가지고 쓸수 있으면 되고 단위실량 처리는 지금까지 총세가지라 했잖아. 그렇지? 단위실량당 Y의 원자수가 많으려면 Y의 비율 단위실량당 전체 원자수가 많으려면 가벼운 원소의 비율이 클수록 다음에 두 번째가 단위실량당 뭐 나왔을 때 y 원자수가 23개 있으면 질량이 같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지? 다음에 세 번째가, 음, 세 번째가 질량 나왔을 때두개 곱하면 Y 원자수의 B가 나온다는 거. 요세 가지 잘 활용해서 풀면 지금까지 요 수능 포함해서 나온 문제들은 싹을 다볼수 있죠. 그리고 계산은 여러분들의 몫. 넘어가요. 네, 19번. 화학 반응식인데 이것도 우리가 그 수업할 때 많이 접했던 그, 시험지도 모르고 을때딱그 효용이죠. 정말 반가운 것들. 언제 언제 나오나 했더니 막 드디어 팍팍 나오는 것들. 자, 표는 B가 X그램들이 있는 곳에다가, 그러니까 B에다가 이렇게 해서 A를 집어넣고 있는 첨가 반응인 거죠. 그래서 a의 질량에 따라서 전체 기체의 부피분의 생성물의 양 나왔는데 이것도 특이 자료잖아. 그렇 그럼 특이 자료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 분자는 분자끼리 비례 분모는 분모끼리 비례둘다 종결점 전까지 직선 직선 그래프가 나올 테니까. 그리고 다음에 저한 뭐냐? 한정 반응물을 우리가 찾아내 줄 건데 아예 친절하게 써 놨다니까. e 에서 b가 남았다 이거야. 그럼 e 에서 b가 남았으면 a가 다 반응한 것이. 그리고 3에서는 A가 남았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는 A는 남았고 B가 다 반응한 거지 뭐. 그치? 여기선는 B가 다 반응한 거고. B가 반응했으니까 BX그램이라고 딱 써놓을까요? X가 다 반응했다 이거죠. 대체?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 두개 비교할 수 있잖아. 반응한 양이 몇대 몇이야? 1대 2. 그럼 여기 분자가 생성물의 양이니까 생성물의 양도 1대 2. 쌤 지금 뭐하고 있냐? 우리 수업 때한 것처럼 자료를 좀 만져주고 있는 거야. 보기 좋게. 그래서 위에는 몰수니까 N, 밑에는 부피니까 V라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쓴 것처럼. 따라서 여기서 4몰 생겼으면 그렇지, 여기는 8몰 생겨야지. 그이 숫자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고. 그때 C가 4만큼 증가했을 때 전체 부피는 2만큼 증가한다 이거잖아요. 이게 직선으로 비례 관계라니까. 따라서 내가 여기다가 에요거 하나 쓰는 거죠. 넣지 않았을 때 초기. 그러면 분자는 분자대로 비례 Wg당 4배나니까 Wg당 4변나 당연히 여기는 빨간색 안 보이죠? 0이 될 거고 분모는 Wg당 2씩이거든2씩 2식 감소하거든. 그러면 여기선 2니까 4가 아니고 5가 되죠. 즉 뭐야? A를 넣지 않았을 때 전체 기체의 부피는 5리터만큼 B가 있다 이거예요. 처음에 B가 5리터 있었다 이거지. 자, 그러고 나서 종결점 우리가 찾을 수 있겠네. 종결점, 오케이? 자, 종결점 어떻게 찾느냐? 화학 반응식 봤을 때 개수가, 음, 하나만 나왔어. 그럼 다른 녀석하고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개수비 쓰라는 게 아니야. 주어진 자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넣으라 이뜻이고이 문제는 개수비가 B하고 C 1대2가 나왔잖아. 1대2가 나왔다는 건저 개수비 활용해서 만지라, 만지라 이뜻인 거야. 따라서 초기에 b가 5리터 있었다면서 전부 다 기체잖아 그럼 b가 5리터 다 반응하면 c는 몇 리터 생겨 종결점에서 그렇지 10리터가 생기겠지 따라서 여기선 a가 남았으니까 요 사이일 건데 c가 10리터가 생겼을 거야 10리터의 c가 그러면 똑같이 비례관계로 7에서 9 9에서 10이니까 1변화했잖아 아 2.5w 아이게쓸칸이 없니. 따라서 2.5W 반응했다 이거예요. 2.5W. 오케이? 그러면 위에는 음, 0.5 증가했으니까 2, 4가 아니고 2만 증가시키면 되잖아? 그럼 위에는 얼마 되지? 그렇지, 10 되는 거지, 10. 야, 10몰이 10리터야. 물론 상대값이지만 따라서 위, 아래 같은 몰수로 쓰면 되는 거야, 우리가. 됐어 됐어요? 다건 낫죠. 뭐. 그럼 이것도 만들수 있지. 종결점의 이거는 내가 더 넣어봐야 C는 10몰로 끝이니까 이 값은 얼마가 돼? 그렇지. 5가 아니고 10이 되고 N은 16이 돼. 그런데 10몰이 10리터야. 따라서 16리터니까 16몰로 잡으면 여기에서 C가 10만큼 있는 거거든. 그럼 A는 6만큼 있는겨. 그런데 2.5WG이 총결점이잖아 그러면 4WG이니까 몇 g 더 있는 거야? 그렇지. 1.5WG. 그렇지? 아, A6L, A6개의 질량이 1.5W. 그럼 A 하나 무게 얼마야? 6으로 나누면 4분의 1이네. 뭐 분자량 상대값이니까. 됐죠? 응. 이제 이것만 쓰면 끝이죠, 뭐. 자, 갑니다. <웃음> E에서 반응은 남았대요. 비례 관계 잘 써야 된다 했죠? 자, E에서 반응은 남아있는 B는 여기까지 와야 종결이야. 2.5W를 넣어야 끝나는 거야. 그런데 2W만큼 반응했잖아. 2 5 w 중 하면 은 X가 다 반응을 해. X만큼 반응하려면 2.5W를 넣어야 돼. 그런데 2.5W가 아니고 이만큼 반응을 한 거야. 그럼 얼마 남았지? 2.5에서 2 빼면 2.5분의 0.5 남은 거지. 다시 그려줄게요. 따라서 xg이 다 반응하려면 2.5w를 넣어야 되거든. 이게 두 개의 질량비인 거야. 그런데 여기는 2 넣은 거야, 2 넣은 거. 그럼 이만큼 사라지고 이만큼 남았다. 얼마 남았지? 0.5 남았지? 그러면 전체 비율로 따지면 2.5분의 2는 사라지고 2.5분의 0.5는 남았다는 거. 이 비례관계 쓰는 거 했잖아, 그렇지? 수능 사7에서 따라서 2에서 반응 후 남은 B의 질량은 X 중에서 2.5분의 0.5. 5분의 1이네요. 그치? 이만큼 남았어요. 질량은 3에서 3W 넣었는데 2.5 반응했거든? 그럼 0.5 남았을 거 아니야. 0.5W니까 2분의 1W. 이 녀석의 4분의 1배다 해서 X 구할 수 있는 거지. 뭐. 됐죠? 그럼 X를 계산을 하이쿠 해야 되겠네요. 그치? 따라서 X는 쓱 넘어가면 8분의 5W가 되는 겁니다. 8분의 5W. 여러분, X그램 반응할 때 A는 2.5W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X가 8분의 5W니까 질량 넣어야지. B, 8분의 5W. 8분의 5W. W는 1로 둘게요. 귀찮아서. 8분의 5W. 맞죠 어? 다음에 A. 2.5니까 2분의 5W. 이게 바로 질량 비예요 됐습니까? 네. 자, 분자량 비만 따지면 되죠. B가 다섯 개 있었거든요. x 그 어, 5몰의 B. 따라서 B 하나 무게는 얼마? 8분의 1 나오는 거네. 야, A 분자량이 4분의 1이고 4분의 1W? B 분자량이 8분의 1이야. 그럼 A가 B보다 2배 더큰 거네. A 맞지? 따라서 이거 O, o 치워지니까 질량 비 따지면 4대 1쓸수 있거든. B의 분자량 1 쓰면 A가 B보다 분자량 2배 더 크니까 2라고 쓸수 있잖아. 그러면 2A가 4 나와야 되니까 smallA는 2 e 떨어지는 거지. 뭐. 끝났습니다. A는 2. E. 다음에 X 얼마 나왔지? 어, 8분의 5W. 따라서 답은 4분의 5W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료를 요렇게 만지는 것이 이 문제의 키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개선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거 요대로 써서 풀어 뽑은 거고. 알겠죠? 이거는 우리 문제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그대로 나왔네요. 일단 이렇게 자료 만져서 푸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쉽죠? 네, 다음. 중합반응과 양측관계, 에뭐 어쨌든 간에 주어진 자료가 이온수의 비잖아요. 그러니까 일가 산염기만 있었을 때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애량 조합이 같다를 활용할 때 그냥 어쨌든 전부 다 전애량이 일이기 때문에 양이온수는 음이온수가 같아. 그걸로 한참 7, 8년 동안을 써먹은 거야. 그런데 2가가 들어가는 순간 세미 이 이야기했잖아. 2 e 플러스 하고 1 마이너스가 이들끼리 전화를 전하 전화 균형을 맞추면 네가 n 개 있으면 너는 2n e 개 있어야 돼서 전체 이온 수는 3n 개고 양이온과 음이온은 이만큼 차이난다 했잖아. 그래서 쌤이 뭐라고 했어? 이가산이 있었을 때 이가 이온이 들어갔을 때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 그렇지?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생기는 차이는 바로 뭐? 예 삼가 말고 이가만 있었을 때, 음 그거는. 예, 이과 이온수의 차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온 김에 짧게 한번 쓱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전하를 그냥 각각 이온들끼리 균형을 맞춰놓자고. 이 e 플러스가 하나가 있어, 이 e 마이너스도 하나가 있어. 그럼 이렇게 전화 균형이 맞죠. 따라서 모든 이온이 양 이온은 이고 음 이온은 이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맞춰져 있으면 양 이온과 음 이온의 개수 차이가 안 생긴다 했잖아. 그렇지? 자, 1 플러스가 있고 1 마이너스가 있어. 에가 세 개가 있고, 에 그러면. 이들끼리 전화균형이 맞아지고 있어 라고 치면 얘세개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이때에도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차이가 안 생긴다니까 그런데 2플러스가 e 있고 1마이너스가 있어 그리고 애가두개가 있어 그럼 이들끼리 전화균형을 맞추게 되면 애는네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따라서 1번 케이스 전화가 같은 것끼리, 이번 케이스 같은 것끼리 균형 맞췄을 때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차이가 안 생겨. 6월 평가원에서 요거 나왔을 때, 그리고 작년에 쌤이 사치라고 등등할 때도 설명을 했던 거잖아. 즉,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차이는 요런 포맷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봐봐. 전체 양이온 수몇 개야? 하나, 셋, 둘이니까 여섯 개고. 전체 음이온 수몇 개지? 여덟 개 떨어지잖아. 그럼 이때 양이온과 음이온은 몇개 차이나? 두개 차이나거든? 근데 그걸 잘 보면 왼쪽에 이가 이온 전체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해서 세 개가 있고 오른쪽에 이가 이온 몇개 있어? 애밖에 없지 하나잖아. 따라서 아 양이온과 음이온 문제 유형을 좀 압축시킨 거예요. 요 이가 이온이 하나 또는 두개 나왔을 때 삼가 나온 거 말고, 오케이 그때 이걸 정리를 어떻게 했느냐? 어,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차이는 이가 이온 수 차이다. 이가 이온 수 차이다. 그러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차이가 그래, 문자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3행계가 있고 2행계가 있어. 그럼 이때 개수 차이는 N개 차이라거든. 그럼 2과 이온수 차이라는 건 2플러스가 e 좀더 많던지 2마이너스가 e 좀더 많던지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잘 보시면 2플러스 e 이온이 많은 녀석이 이온수가 적어. 당연한 거지. 전화량이 큰걸 집어넣으면 조금밖에 못집어넣잖아 아예 얘기한 것처럼, 그치 그렇지? 따라서, 음, n계가 더 많어. 그런데, 음, 이온 수가 더 적어? 아, 2-이온이 e n 개만큼더 있어. 라고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치? 그리고 그 내용이 그대로 수능에 나온 거야. 자료해서. 넘어가, 자, 넘어갈 댄다. 풀어야지. 자, 문제 풀게요. 자, 몰롱도 나왔는데 처음부터 몰롱도 0.2니까 20 곱해가지고 음, 0.24개다 하면 나중에 숫자가 꼬여 문자도 나오고 그래서 쌤이 지금까지 나온 문제를 보니 거의 90% 이상 몰롱도는 나중에 맞추시다 알겠지? 나중에 맞추고 비만 써가지고 각 비가 몇대 몇인지 다 풀어낸 다음에 각각이 몇 개인지 몰롱도 맞춰서 스케일 업, 다운 시켜주면 은 끝나는 거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쓸 건데 이거는 정확한 부피니까 패스. 내네 개인 건 알아. 근데 일단 패스. 없으니까 패스. 그리고 이런 산성이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고 OH가 없어요. 체크해 놓으시고. 뭐 이걸 설마 XV라 쓰지 마세요. 그 시간 한참 걸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뭘 농도 부피 나왔잖아. 그렇지뭘 농도 부피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뭘 농도 부피, 뭘 농도 부피 줄게. 따라서 몇대매출로 있냐. 이게 9월 평가원이에요. 그리고 요게 6월 평가원이고, 이가에서. 그러면 2, 사4 얼마 나오지? 0.8 나오셔. 0.8 N 얼마 나오지? 3, 2, 6 0.6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건 내가 A 까버렸잖아. 개수 B 쓸 거거든. 개수 B 쓸 거라서 그냥 보기 좋은 숫자로 바꾸자고. 가장 뭐, 뭐 가장 뭐 약분해가지고 나눌 필요도 없어. 따라서 B나 쓸 거니까 2, 4, 8로 합시다. 그러면 3, 2, 6 쓰시고 2, 1은 2라고 쓰고 3, 5, 15라 쓰면 이들의 이혼수 B는 끝났어요. 그리고 N은 1 플러스 n 는2 플러스 이온인 거지 내가 2와 3에서 알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조건 1 산성이 다하고 몰 용도 부피에서 따라서 첫 번째 B가 나온 거예요 실험 2에서 8대 6 3에서 2대 15 8대 2 6대 15까지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2에 한정한 거잖아 2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가 차이가 나 그런데 음이온이 더 적은 걸 보니 음2 e 플러스 2 e 마이너스 있잖아. 여기서 X는 2 e 마이너스 짜리거든. 음이온이 더 많아 이거야. 따라서 이걸, 이것도 걸요 B니까 B 깔게요. 양이온 세개 있어. 음이온 두개 있거든. 그런데 음이온이 개수 차이가 한개 나지. 음, 음이온이 더 적잖아. 아까 한 것처럼 2 e 마이너스가 한개가더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요 조건을 여기에서 쭉 풀어서 맞추면 어, 전화, 전화, 균형을 한 방에 다 맞추지 마세요. 일단, 애가 n개 있으면 애도 n개 같은 것만큼 있겠지. 그런데 왜 음이온수가 더 적어? 음, 2마이너스 e 이온하고 1마이너스 이온끼리 전화 균형 맞춘 게 있어서 그런 것이 뭐. 그런데 2마이너스가 e 몇개더 있다고 한 개가 더 있다는 거야. 따라서, 아, 툭, 애보다 툭튀어나오는한개 때문에 애는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 여기에서 한개 차이가 생기는 거야. 됐죠? 문제가 생겼네요. 액성을 모르겠습니다. 액성을. 따라서 내가 아, 이플러스인데 e 바보같이. 그렇죠? 쏘리. 따라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둘다 써놓자고요. 일단 써놓고 액성 한번 판단해보자고. 산성일까? 염기성일까? 잘 찍으면 한 방에 가요. 그러니까 쌤은 요거 문제 풀때 에이 모르겠다. 산성 찍어가지고 한 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실제 문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복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따라서 염기성이라고 가정 한번 해볼까요? 염기성이라면 누가 있어야 돼? OH가 있어야죠. OH가. 그럼 이게 OH1 마이너스야. OH1 마이너스. 그러면 누가 없어? H 플러스가 없어. 그럼 H 플러스가 없으면 여기 있는 1 플러스 요는 죄다 누가 되는 거지? Y가 되는 거지 뭐. 오케이? 자, 그때 자, 이걸 a랑 a랑 a랑 a랑 개수가 같아야 되거든. 전화 캡별로 맞춰놓은 거야.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 합을 n개라 하면 쓰쓰쓰쓰쓰. a랑 a도 합은 n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n개 찾는 거야. 아예 식 대입할 것도 없어. 양이온 몇 개니 n 더하기 2니까 n 플러스 2. 음이온 몇 개니 n 더하기 1. 그 값이 2분의 3인 n 찾는 거야. 바로 나오잖아. 그냥 1이야 1. n 1인 거야 1. 1. 나머지 다 합쳐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염기성이라면 OH-가 있거든. 그럼 이두 녀석은 무조건 Y야. 근데 우리가 B가 한게더 있잖아. 즉, Y하고 Z 썼을 때, Y하고 Z 썼을 때, Y보다 Z가 더 적어. 몇배 있어? 4분의 3배라니까. 그럼 이거 무조건 Y거든, Y. 그럼 이 녀석의 4분의 3배 한게 Z 되는 거야. 와, 이것도 있겠지? 일단 숫자 쓴 것만 보자고. 이 녀석의 4분의 3배를 하면 애는 일단 2분의 3보다 더 많아야 돼. 즉, 염기성이라면 염기성이라면. 그런데 웃기잖아. 합쳐서 한 개라면. 애가 2분의 3일 수 없잖아. 그치? 오케이? 어, Y하고 ZB가 8대 6 4대 3 나왔으니까. 따라서 염기성이 아니다는 거야. 아. 너 2면 2분의 3인데 이 조건에 안 맞아 들어가는 거야. 따라서 너다 Y가 아니야. 여기에 H도 있어. 거꾸로. 염기성 아니니까. 누가 없어? OH가 없어. 됐죠? 오 OK. OH가 없어. 그러면 어, 이거 다 지우시고. 어쨌든 이런 조건만 1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추가로 1 플러스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개, 1 플러스가 두 개인데, 그래요. 이게 y가 두개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 y하고 h하고 어쨌든 합쳐서 두 개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합이 1이거든. 싹 지워지면서 너는 1 되는 것이 뭐. 그럼 애도 1 되는 거고. 그러면 z, 2 플러스가 하나면 x, 2 마이너스는 두 개. 뭐 나왔어? 애가 y가 몇 개인지는 아직 몰라. 오케이? 1 플러스가 두 개라는 거야. 다만 알수 있는 건 1대 2대 2라는 피할수 있는 것이 Z보다 X가 2배 더 많다. 오케이? 따라서 Z보다 X가 2배 더 많다. 그래서 너는 12개다. 끝났어요. 그렇죠? 12개 E-. 그러면 밑에도 2V니까 12개 E-. V니까 너는 6개 E- 됐네요. 그렇죠? 예, 끝입니다. 이제 문제 풀게요. 뭐부터 풀까 음, B 먼저 구할까? 예, B 먼저 갈까요? B? 이거 둘다 100mm 나왔거든요. 부피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단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식이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거든. 그럼 부피 같으면 몰수하고 몰농도 비례야. 음이온의 몰수와 몰농도가 비례 관계라는 거지. 여기 음이온 몇개 있어? 12개. 그렇지 음이온. 음이온 12개. 여기 음이온은 자, 양이온의 자량 초합이 32거든. N은 24잖아. 32에서 24 빼면 8. 아이고, 8개 더 있어야 되겠다. OH1 가 그럼 여기 음이온 몇 개? 20개. 그럼 요 몰수비나 몰농도비나 같아. 몇배한 거니? 3분의 1배 했지? 그럼 얘도 3분의 1배 해주면 되겠네. B는 3분의 20. 다 됐지, 알? 아? 예. 3분의 20. B 구했고. 이제 X 구하면 돼요. 근데 X가, 아, 몰농도 구하는 거죠? 그럼 실제 부피 계산해줘야 되겠다. 그럼 요거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N은 부피가 서로 달라요. 어? 그러면 이거 음이온이 여섯 어, 어개잖아요 음이온 여섯 개 됐지? 그러면 음, 이거 1 0 0 m 니까 이렇게 합시다. 몇배 됐죠? 몰수가? 어, 2분의 1배. 몰 농도는요? 4가 5됐으니 4분의 5배. 그럼 부피는 몇배 돼? 싹 넘겨버리면 5, 5분의 어, 2배 되네요. 그렇지? 5분의 2배. 5분의 2배. 그런데 이거 100mm라면서 100mm의 5분의 2배니까 40mm. 이거 전체 40mm. 따라서 V는 20. 됐죠? 얘는 40. 합쳐서 100mm 돼야 되잖아. 합쳐서 100mm 돼야 되는데 이게 6A야. 6A가 60mm. 그럼 A는 10 나오네. 40. 이제 실제 값에 맞춰서 스케일하면 돼요. 할까요? 0.2몰롱도 40mm니까 0.2 곱하기 48 나오죠? 우! 이 숫자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네. 그럼 너 8mm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도 똑같이 12mm 있는 거야. 몇 mm에? 40mm에. 그러면 X는 얼마?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니까 40분의 12. 끝. X는 40분의 12니까 0.3. 다음에 B는 3분의 20. 그럼 슥슥 지워지니까 이 이렇게 이딱 나오는 거죠. 끝. 그래서 말한다고 얘기 했는데 어쨌든 이건 요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개별로 전화량 보존 맞추면 방역식 막 써가지고 푸는 것보다는 이게 편하다 했었잖아 올해 내도록 작년하고 작년하고 올해 내도록 이렇게 개별로 맞추라고 그렇죠 뭐꼭 통으로 맞춰야 됩니까 야 이렇게 해서 마지막 20번까지 문제 해설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도 수능을 준비할 텐데. 매번 잔소리처럼 해도, 올해도 그랬어요. 그, 인강 듣는 친구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고. 근데 물론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되게 반가웠어. 정말로. 근데 현강 하는 친구들도 보면, 어, 진짜 100명 중에 한, 두 <웃음> 명에서 세명 하는 것 같아. 노트 만들어. 그런 조금 요즘에 하는 것 같고. 기출문제 반복해서 봐. 근데 워낙 바쁘니까 그렇겠죠그지 근데 마지막에 이제 수업 때 기출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쭉 주면, 그, 시험을 봤을 때에도 다 틀린 친구들 더러 꽤 있고. 그니까, 러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인데 시험 주시면 또 틀려. 꽤 있어. 그리고 물어보면 제대로 본 사람 소원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 문제 한번 복귀를 해보시면, 물론 이제 쌤, 자랑하면 쌤이 만들어낸 그 문제에서 겹치는 것들도 꽤 있어요. 20번도 그렇고요 19번도 그렇고. 오 한데. 아이 그 내가 만든 시험지는 다쓰레기고요 쓰레기 오케이 평가원 연구의 시험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건 평가원 시험이니까 한번 잘 봐봐 거의 겹쳐 문제 자체가 형태 자체가 따라서 평가원 문제 내년에 6월 평가원 보잖아 그다음에 9월 평가원 보잖니 오케이 이두 개는 완전히 와그작 와그작 씹어 드실 정도로 자주 반복해서 그게 그것만 보란 뜻은 아니에요 절대로 다른 것도 좀 풀어야 되니까 근데 1순위는 그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어쨌든 올해 수능 20번까지 문제 전체 개괄하고 복귀 한번 했어요. 자, 필요한 것들 한번더 다시 정리하시고 자 이걸 토대로 내년에 수능 계획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